맞아 맞아 맞아. 그래 엘루와 한방 차례. <웃음> 어, 마... 아, 맛맛다 맛있어? 아니 맛. 네 봐봐 마술 같지.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하고 맛이 어때? 맛있어. 먹어 발고이 <웃음> 귀엽다. <웃음> 빨리 일어가. <이르러> <웃음> 그 토끼색이다. 어 너네. 진짜 둘다 토끼네. 아니, 토끼색이다. 어머머, 난 토끼색 어머 어머 기다리 기다지 어. <웃음> 어가 어. 어, 얘 먹고 있는 거, 입에서 먹고 있는 거를 빼줬어 얘가. 딸줘 일로 와 썼래? 딴데 가기 전에 줘. 딴데 간다 얘. 안 주면. 헤리도 앉아봐. 난 만지기 싫어. 진짜 배고팠나봐. <웃음> 어? 알겠어. <웃음> 내가, 나도 줄래. 그래. 어, 그래. 엄마 너 같이 하자. 같이 하면 안 될까? 어 같이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안녕. 안녕. 혜자 이번에 너가 혼자 만져봐. 어. 이 친구는 심플한 얘리고가 아, 심야지 아, 심한까요게요 엄마 보고 기를좀올가볼게요요요려볼요게요 오 <놀리쎄> 아, 네, 아. 아, 응. 아, 귀여워 생가 맛있는 냄새 맡은 것 같은데? 어머머 지금 뭔가 먹으려고 <먹을래. 웃음> 친구 멀카 먹고 있는데 괜찮아요? <웃음> 멀카 먹어도 괜찮아요? 그래요? 그요 그래요? 먹으면 데내 머리도 먹어 누나 <웃음> <웃음> 머리 요아거야 <Adams> 잘했어 <웃음> <안녕하세요>. <웃음> <웃음> 이, 어, 이 친구는 그냥 머리 안 올리고요 만져보기만 싶다고 아, 예. <웃음> 만져볼까요? 아, 올려 올려 올려? 올요 친구 맛있는 거 먹고 왔어요? 친구 햄터 맛있는 거 봤을 것 같은데? 아니에요? 아니에요? 친구 머리에 올리기 싫어요? 그러면 어깨 위에 한번 올려볼까요? 어깨 위에 한번 네, 그쪽으로 볼까요 엄마 보고 차라리 해볼까? 차라리! 이거 <웃음> 어떻게 줄게요? 우와! 융감하다! <웃음> 엄마 나. 어 우와! 우와! <웃음> <웃음> 융감하다! 스터가 <웃음> 친구 못 먹고 있는데? 먹어도 괜찮아요? 아니요! 먹으면 안 돼요? 네! 안 돼요! 아, 알겠어요. 스터 배고픈가 보다. 잘가라고인사해주세요 이제. 엄마. 엄마, <웃음> 안녕! <웃음> <웃음> 쟤, 어, 진짜 가짜, 가짜 물고기 같아. 어머머, 얘 너무 무거워 헬이 가자 이제. 어, 어. 어. 흰토끼, 어. 어. 어. 어. 어. <웃음> 흰토, 초록토끼. 토끼에 가자 안녕 uh, 인사해